오 차는 잠시 후 천안 아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.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We will soon be arriving at Chonan a s a n Station.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me when leading the train. Q. 그 천안아산역에 도착합니다. 천안아산역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